절대 마치자 소리 안 하는 사람들, 끈질긴 사람들. <웃음> <웃음> 자, 자, 우리가 풍수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뜻은 알았죠. 자, 이거는 바람과 물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에서 불어오는 풍들은 어떤 게 있을까? 자, 인간에게 풍, 풍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풍은 별로 정기 없다. 여러분들 한번 보자. 몸에 몸에 오는 풍은 무슨 풍이 있노? 중풍. 중풍 또 통풍. 어 가족인데 보는 바람은 무슨 바람? 무슨 풍? 그건 바람 풍. 그죠? 그니까 풍이란 말이 들어오면 이게뭐은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풍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몸에서 풍이 오던 인간 살이가 풍이 오던 이 풍은... 인간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보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풍수를 하면서, 이래 딱 적어 놔놓고, 책에 딱 봐봐. 여기가 동쪽으로 돼 있다. 맞나? 네. 이, 맞나?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래도죠 교과서에 이래 놓는다고? 교과서에 교과서 어떻게 이래 교과서 놓나 교수는, 교수는 동순아보고 다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동는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지 아, 아. 풍수책에만 저리 놓은다 이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라 음. 저 동쪽 서쪽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사람이 차빠져도 오른쪽 뒤로 넘어지도 오른쪽인데 어떻게 그 동쪽 이 서쪽이 바뀔뿐어 그럼 지금 해가면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 말이 어디서 놨나 풍 사는 사람들 때문에 놓은게 아니야 이런 게 서쪽에서 뜨잖아. <웃음> 이것이 풍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야. 그,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소리다. 마찬가지다. 해가 왜 서쪽에서 뜨냐? 동쪽에서 뜨지. 아, 책한번 보고 온나? 그래서. 그래, 이거 갖고 막 헛소리 했으니까, 여말 이러면 어떻게 했 요새 와한수더 뜨갖고 있지, 잉? 요새는 아파트 처음부터 똑같잖아 그게 못뭐 들어가면 뭐 막히고 이게 무슨 풍수고 인, 인,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네. 아, <웃음> 그렇게 그래, 그 사람이 참다 이게 막, 이제 게이저 갖고 못뭐 보고 사니 또 인테리어를 바꿔가 풍수 지금 뭐안 되고? 그 색깔이 뭐 달랐어? 앞이 막혔어? 요새는 아파트 지났는데 뭐 똑같이 지났는데 뭐. 그러면 막그 그 줄에 있는 사람들은 풍수 인테리어 안 하면 전부 다 망해보게 미치돼요 뭐? 그 데뭐 <웃음> 아, 요새 그걸 없는 사람이니, 그걸, 그걸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처지 참나 그구다 닫아놨지. 에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막한다는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럼 사람이 떠가 뭐 누가 들어온지 쪽그 거울에서 보이다 일부러 장치 그러니까 다 해놨지. 복을 들고 들어온대요. 거울 앞에 한번 들어가 거울에서 거기 그 보고 깜짝 놀라 고한대요 에이, 참나. 미쳐가지고. 그럼 황당한 소리야. 어, 복이 뭔데? 복이 뭔데? 복이 뭔데? 복도 모르면서 뭘가고갔단 말이구. 아니 우리 복을 안 배워서 몰라요. <웃음> 아 복도 뭔지 모릅니다. 무슨 복을 갖고 왔어 지금? 로또 복간? 그래, 로드 벚꽃 걸린 사람 치고, 뭐, 잘된 사람은 몇명 되더노? 로드 벚꽃 해갖고, 잘된 사람은 몇명 되더노? 그 사람은, 그돈 때문에, 집에도 못놓든지 어디 도망가든지, 숨어 부든지, 넘하고 막, 단절을 하든지, 그 인생살이가 편한 사람 하나도 없다. 뭘 옛날 말이고? 그, 뭐, 이거 그 로또고, 그, 뭐, 이거. 그, 열심히, 이제, 일해 가지고 보는 사람인데는 그런 일 없잖아. 어느 놈이 오갖고, 니네 로또 됐으니까 돈 주라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돼. 사람은, 처음부다 우리는 막, 처음부터 맛법에 걸리갖고 이, 이, 거 갖고 하는 거야, 마뭐 절기가 어떻게, 절기가 뭐, 엄력에 대해서 갖고 있지? 이 말이 되나? 이거 놓고 이것 갖고 뭐 풍수 이론이 돼서 고이런면 여러분들 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분명히 이쪽이 동쪽이다 음. 자 여러분들 이거 그뭐 이사 가게 되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한폭까 그걸 번보죠자우리나라내 그림을 좀잘못그리갖고 그렇지만은 설마 알죠. 우리나라 지도. <웃음> 자 부산 사람 이거 동쪽으로 가라 하면 어쩌고 어디 갔고 동해바다 그제 동해바다 고래 잡으러 가고 남쪽으로 가면 뭐하고 멸치 잡으러 가고 <웃음> 저이 인천에 있는 사람 서쪽으로 가면 뭐고 꽃게 잡으러 가고 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하면 어딜 갔고 아 이거 참말로 이게 논리가 되겠나 논리가 된다고 생각하나 아, 방위가 어떡고, 이신방위 미친다 그 뭐, 이. 아 그러면 이게 이쪽에 있다, 이쪽에 하자. 이쪽에 대장군 있다. 그럼 일로 간 사람 전다 죽었구나. 아이고 참 말도 안 해서 참 참. 그만 말도 안되는 대장군 밖이 대장군 어떻게 생겼는데? 오 대장군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 대장군이 뭔데? 삼사방이 뭔데? 에이 그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아 대장군이 뭔지 알아야 될거아니요 대장군은 귀신이니까 맞나? 그럼 귀신은 뭔데 그것도 모르는 놈이 뭐 그게 대장군 방이라고 자 예를 한대들보자 여러분 이사 갈때 이사 갈때손 없는 날이라 했지손 없는 날을 보자 자 음료 9일 11일 소름 는 날이다. 소리 먹고. 응? 소리. 네? <웃음> 저 소리 기신이. 이 소리 만든 기신인데. 소 소니가 이게 기신이가? 기신 봤나? 기신삐들은 그럼 뭐 우리가 이거 풍수 이거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사람 완전 사람 잡는 거야, 잉? 그렇게 우리 저번에 뭘 했노? 우리, 엄마, 분수가 집어 막한다는 소리 들었지? 분수 집어 먹한다는 그제? 그럼, 어? 분수는 몇포이라 해야 되나? 8 자, 그럼 그거는 알고 지나가야 돼. 8분? 8포인? 자, 8분는 우리가 있다, 그제? 8분보다 IQ가 조금 낮은 분수는 먹고. 7프위, 야이거7프보다 조금 아이 q 낮은 사람은? 6프이라는 6품. 말이 있나? 아유, 씨. <웃음> 6프라는 <웃음> 말은 없잖아. 7프이8프이 있잖아. 있잖아. 그러면? 6값은 무슨, 6값은. 뭐. 자, 우리는 어떻게? 6값, 그거 뭐 이거보다 더 낮은 아이큐는반푼수 했잖아, 반푼수 분수도 아니고, 분수 중에서도 반밖에 안 되는 거, 50% 맞추는 거, 그치? 이 50%, 70%, 이거는 80% 맞춘다그한거아이거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 60% 맞춘 사람은 뭘 할까? 아, 병신 육갑 짓는다 했잖아. 올게가 무슨 짓냐? 올게 들어가고 사주 보는 사람 전부 다 병신 육갑 짓는 거래 육갑이, 이거 무슨 소리가 알아요? 육갑이 먹고 육식갑자. 아갑 이거, 그래그래 그러면 손가락도 없는 게 육식갑자 질수 있겠나? 그래서 병신육갑이라는 뜻이거든. 그거 옛날 사람들이 그거 틀린 말 했겠나? 그러면 나는 까갖고 하, 이거는 60%가 맞니? 병신육갑질 하는 거다 이? 야, 요거는 70%가 맞니? 하게되면 7%이질 하는 것이고. 뭐. 여기 80%가 맞니? 하면 어떻게? 8%지라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분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아니, 분수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아, 90% 맞춰야 될거 아이가.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그손 없는 날이거든요. 그건뭐전부다 뭐, 다 뭐. 응. 여러분들 차 타고 가봐. 이사를 안 가더라도 이 90일 날, 90일 날이 어떻게, 손 없는 날이고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 그거는 이자심치 않에서 그거 만들어갖고 돈 많이 받으려고 장난친거 아이까 그치? 생각을 해봐 이 사주가 동서남북 두개났다 이게 동서남북이다 이렇게 해놔 놓고 어떻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인데 90일은 어디갔고 응? 갈데 없다 그지 그렇게 이때 손 없는 날? 이 귀신이 여기 이금 마, 시간 맞춰갖고 또 1일 날이어는 저쪽으로 전부 다몰려가있고 3, 4이난 저쪽으로 쫙 몰려가고. 야, 이 미친, 그, 그 웃기는 이야기 아이가? 그게 규칙이야. 응? <웃음> 그게 규칙이가? <웃음> 귀신들이 그렇게, 인간이 저 이거 10일 날 정해놨으면 그 하나? 아이고, 웃기는 이야기. 남쪽에 대장군이 있으니까, 현재로 있으니까, 응. 9일, 1일은 남쪽 빼고는 가도 된다. 무슨 소리고 또또 <웃음> <웃음> 핵의 망쳐 논리 좀 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그수 개떡이다 개떡 뭐지 설마가 그게 논리가 되나 그게 이거 어떻게 돼3 4 7 8 해놔야겠고 90 없으니까 막 그냥 소귀신이 그러면 이날 잠자러 댕기나 막기신은뭐대지고뭐 뭐 바빠지 뿐에 산차로되기나아귀신되면 휴게 하시는 않아 <웃음> <웃음> 참, 그게 참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희한한 나라다 응. 인간 근데 인간의 삶은 인류를 희이 아니잖아 일은 네. <웃음> 을 <열을> 주기로 <웃음> 하는 참 이렇게 우리는 황당한 논리 속에서 사람은 뭐 그냥 허우죽거리 거야 응? 이것을 한수더 떠가지고 아, 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면 풍수이 피어봐야 또 여러분들은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에이? 자 여러분들 택일을 하나 해보자 태기를 탁 해놨다 자 오늘은 결혼하기 좋은 날뭐 이렇다 아참 모든 사람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가 결혼하기 좋은 날 해놓으면 이제 뭐 여기 하루에 한2천0 0년 결혼할 거야 에이? 에이? 그 거기 일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세계를 보자. 어느 놈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어느 놈은파월이돼갖고 깨지쁘고, 신부가 안 나타나서 어느 교통사고 나쁘고, 막 집안끼리 싸움을 하고. 그런데 이날 좋은 날맞나아 세상에 모든 날이 모든 사람인데 좋은 날이 어디 있노? 그지? 모든 사람인데 좋은 날도 있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인데 나쁜 날도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사람마다 처금부 다르고, 인연도 참 다르고, 그런 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풍수의 논리, 그허구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허적거리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보자. 하, 뭐 그런 일 많이 했지. 뭐, 무덤에 뭐, 묘가 들어있다,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더땅 보면 모르나? 물이 사이, 어? 묘예투로 땅인지 아닌지 흔히 다 아는데, 그게 막 물이 채이갖고, 어? 귀신이 약 장난을 치다그뭐 죽은 사람은 그거 먹고그뭐태아보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 말라고 그 묻어나갖고 물 들어오게 만드는. 그치? 여러분, 앞으로 다 부질없는 거, 어? 저 산에 가봐라. 전부 뭐다 요새 있지. 무, 묘가 첨다 묵어갖고, 이거 아무것도 없다. 뭐, 벌초도 안 하고, 이거 뭐, 다 뭉개지고, 아무것도 없다. 살례가 봐라, 뭐. 그근도 그거 말하고 묻어놓는 거. 좀더싹 정리해가지고, 응? 애들 은엄마나 괴롭히는 일이고. 엄마, 아버지, 무덤 없다 해갖고, 애들이 뭐살것 같나? 천만에 돼, 이게. 엄마, 아버지가 화장했다고 뭐라 하더나? 아니잖아. 모르지. 돌아가서 그렇기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 풍수, 옛날에 잘못된 풍수 때문에 너무나 지금 큰 오류를 범하는 거야.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이거 우리가 금방 큰잘 사는 나라, 큰 나라 사이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반짝 잘 사는 거 요구 갖고 있지? 영원히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 속에서 누구말다나 중국의 중국 그큰 나라에서 요만한 거 뺏기 되겠나 뭐 저만한 뺏기 되나 이게 우리가 뭐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허구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머리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야 직업 이게 풍수가 사람 잡는 게 많다 이 말이야 그래 갖고 이런 거 이런 엉터리를 갖고 학교에서또 가르친다? 뭐, 인테 풍수학과, 인테리학과, 완전히 미치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풍수학과 만드는 거, 저 학교 지금 처음부터 없애빼야 된다, 저거. 아들 저거 등록금면 아깝다. 저게 말이 되나, 저거, 순 엉터리? 사주학과 만들어 나는 거 저거 처음부터 없애빼야 돼. 저금 무슨, 사주명리학과 관련된 개설된 학교는 전부다 없애버야 돼 지금 뭐 이게 학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슨 뭐, 사기치는 학생들이데 사기치는 거야 이거 자연는 이치도 아닌 거 같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엉터리 수 사기치는 거 학문 같고 그걸 가르치는 거 그거는 학교 없애버야지 그뭐 뭔데 학교 세금 갖고 그 학교 지원하는 그렇죠. 하, 우리나라, 뭐 학교 뭐, 국회의원들이, 뭐, 점도, 뭐, 저기, 뭐, 점다 흐르니, 뭐, 서로 뭐, 잘먹고잘 사다고, 저래, 하이, 뭐, 한두 명이 그래갖고 되겠나, 그제? 세월이 흘려야 되겠지? 학문도 아닌 것이, 그래놔놓고 우리나라는 노벨상 못 받는다고, 막 난리다? 노벨상 어느 놈이 죽였노? 저 상, 사고라들 하는, 우리나라에 이게, 뭐, 저거, 어? 정치판이고, 뭐, 고의 간직이고, 똑바로 노문 한개쓴 사람이 어디있노? 침도 뺏기갖고, 뺏기갖고 썼는데, 어느 놈이 썼는지도 모른다. 원몰이 어느 놈인지도 모른다. 얼마나 하도 뺏기 사갖고. 아마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놈은 한5 0 0권은 있을 거야, 아마, 전 특히, 인문사에계 일기 같은 데는 막, 노다지 뺏기면, 노다지 뺏기다. 그, 나는, 그거서 뭐, 논문이 어떻고 뭐. 저, 한국서 봤어도 참에는 좀 했잖아요, 그치? 그냥 막, 사기 짚고, 뭐. 그거는 가만히 예비를 뒀으면, 또, 좀 똑바로 할긴데 그렇지? 그렇게 막 사기야 사기 전부 다막 그렇게 뭐 없는 노벨 사기이고 뭐 지랄이고 그런데 똑발 하는 사람도 있다 잉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치는데 너무 이제 민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걸걸에 와갖고 또 한가지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는거는 요새 와갖고 하, 뭐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밥물을게 없으니까 그지 철학과 다문에 짚고 에이? 뭐 사학과 맨날 뭐, 뭐 묘나파로 댕기니까뭐 처음부터 풍수하고 면나파로댕기니까 처음부터 뭐 어? 그렇고 그렇게 요새는 어떻게 인문학 강좌 이래갖고 많이 논다 그렇지? 맞나? 그럼 인문학 강좌는 에여러분들뭘 가르치더나? 맨날 옛날에 쓸데없는 옛날에 그 옛날 옛날이바발군하지 옛날에 뭐 공자가 어떻고 누구 막 뭐, 옛날에 무슨 책에는 어떻고 주역이 어떻고 뭐 헛소리나 빙빙한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옛날에 그거 뭐뱅뺑이 돌리는 그 전화기 이야기해갖고 될일이가아 그것이 억수로 재밌다고 한다. 내 심리학과 그 심리학 그 강좌도 한 번씩 들어보게 되면 하뭐뭐 아, 어? 옛날에 식욕 캐캐 묵은 심리학이잖아. 그런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다. 들어봐야 끝에서 끝까지 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해설을 한건 모른다. 그래 놓고 요새는 인문학 해갖고 실질적으로 한번 걸어보자. 인문, 이거, 이거 아니지? 임, 이거지? 그치? 이건 이거 무슨 작가? 사람, 이거 해, 많이 해봤죠? 사람이 선 거리든지, 사람을 표시한 거리든지, 그런 거 아이가, 그제 그러면 사람을 위한 거를 해야지. 인물이 이거 지금 말도 엉, 엉, 엉, 엉, 터리시고 있는 거야, 자, 이것도 고쳐야 돼, 정말로. 우리 인물 아까, 저, 솔직히 말해서 한문안 되는 거, 저거, 자연과학만 좀 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거, 저, 쓸데없는 거다없애빼야 되네, 제가. 이래서 좀. 진짜 그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수백억씩 지원하는 거 진짜 세금 아깝다고 학교 뭐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위한 인간을 위한 이런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제는 풍수도 정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한개라도 똑바란 사주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개도똑바는거 없지 사주 명리가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이 항운인데, 한계도 없잖아. 맞나요? 말안할 거지? 틀린 거빼워갖고 오락했는데, 아직까지도 또그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엉터리 선생들이막 배워갖고, 그것도 세뇌제 갖고 지내 왔다지. 소큰 엉터리 시행물이지. 지구가 다를 돈 대사고, 뭐, 이래서 저기가 엄력이 돼서, 뭐, 그지? 동이사 좀, 뭐, 어쩌고 상륙이 사 좀, 누구말든 포태법에서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잉. 자, 어저께 내가 또 이야기를 한게 해야 되겠다. 아, 아랫께는, 아랫께는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영가천도 태하천고, 태하천고. 유산을 해놨을건그 천도지 하다. 이 미친 짓을 하다. 태하천도는 무슨 태하천도고, 누가 그런 지하더라 여러분들 태화촌도 돼고막 귀신 붙였다고 하네. 태화가 무슨 귀신이 있는 귀신이 되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모르나. 그제 와, 아, 우리 세상막 웃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풍수를 하면서 우리가 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자. 물은 큰 풍이고 재앙이라는 뜻이 풍수라는 것은 큰 재앙이지. 그제 자 이것이 현실에 나라에서 오게 되게 되면 이것이 풍이 어떤 풍이 있겠노 여러분들은 많이 해왔던 것이다 에이 우리 큰 말로 네 글자로 나라에 큰 재앙이 왔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삼재팔란이라 하잖아 들어봤나 삼재팔란이라고 들어봤나? 음. 자, 우리는 삼재팔란이다. 자, 이 옛날 사람들이 이 삼재팔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썼을까? 이것을 풀어야 우리는 풍이라는 것을 풀게 되는 기가? 삼재팔란은 무슨 뜻일까? 몰라요. 음? 응? 아까 여기서 삼재는 뭐고? <웃음> 삼재는 <웃음> 세 가지 재앙이다 그죠? 재앙이 오게 되면 우리는 팔란으로 바뀐다니이요 여덟 개 복종. 은 뭐예요? 가지 전쟁이에요. 아, 이지, 예, 그 나는 아이고 어려움이 체는데 <웃음> 삼재가 다치면 여덟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까 이게 삼재팔란이야. 나중에 이거 다 풀어준다 이 말이야. 풀어야 될까, 이거. 삼재팔란. 옛나 사람들은 삼재팔란이 뭔지도 몰랐지만은, 이거 삼재팔란 아이가 사람에게 오는 삼재팔란과, 응? 자,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나라에 오는 삼재팔란이 다르다는 거다, 응? 자, 그럼 보자. 아까 지금 우리 삼재, 풍에는 몇 가지 했잖아. 아, 세 가지 크게. 응. 재앙에는 세 가지다. 천재, 지재, 인재. 응. 자 1, 2, 3입다천풍이 바람이건 풍이고 ,이? 불어오는 것은 풍이고 재앙은 천재, 지재, 인재라는 것이다. ,이? 그러면 나라에 삼재팔란이들었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잖아. 나라 망하면 천재, 지재, 인재가 동시에 왔다는 거다. 천재가 동시에 온 거잖아. 그럼 천재는 뭘까? 우리 천재가 뭘까? 나라에서, 사람인데 말고, 나라에서 천재라고 하면 우리는 뭘까? <웃음> 그래, 자연재이 자, 자연재는 뭘까? 대풍, 응. 대폭, 응. 폭풍, 가뭄, 이런 게 천재잖아. 응. 이것이 우리는 천재다, 이 말이야. 누구말다나 어, 지진이 나갖고 다 무너지는 것도 천재고. 그러면, 지재는 뭐까, 지재는? 나라의 지재는? 응? 나라의 지는 산업 자체가, 그제? 사회 자체가,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야. 먹고 살게 없는 거. 그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쩌면 경제 가면 시절이면, 내 앉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IMF가 왔다 이랬겠지만 전부 다 실업자 돼갖고 맨날 시끄럽더나 그지 이런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말 때는 공장이 잘안 들어갖고 라면도 없고 살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노 막 강탈하고 뭐 하는 나라들 붕괴돼갖고 난리지기잖아그 다음에 인제는 뭘까? 사람 배신하는게 나라에서 나라에서는 이제 대모하고 봉기하고 하는 거야 대모 봉기 응? 먹고 살게 없는데 그러뭐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해사갖고 뭐 이제 삶이 뭐막 대모하고 막, 막 난리씩 붙잖아 그럼 폭동이 됐거든 폭동 사람이 잘 먹고 음부터잘 먹고 잘 사는데 폭동이 일어나겠나 안일어난다이 말이야 뭐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어떻게 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 삼재라는 거다 삼재 나라의 삼재 봉기, 봉기. 사람이 이다고 봉기고 대마하고, 뭐 정권 뭐, 타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 그래갖고 뭐,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 죽잖아 거기서 뭐, 버틸 수가 없어뭐 무너지는 거지, 뭐. 그렇죠. 이것이 삼자라.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팔란이 오는 게나 이제 삼자 팔란이 오는 거야. 그 얼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얼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IMF 본 것도 하나의 우리는 3.8년에 속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사람인제는 이런 것은나라에서 오기 되면 사람인제는 뭐가 올까? 그사람인데도 3저 온다 했잖아. 삼재가 오게 되면 뒤에는 못갈까 아, 나라에서는 삼재팔란이 왔는데, 그러뭐 사람인재는 못가 올까? 이거 똑같을 거 아이가? 그것도 삼재팔란이에요? 응? 에이. 이것은 사람인재는 삼재팔풍액이다, 풍액. 삼재풍액이다,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애군으로 사람인데 애군이지 이거 뭐 삼재 난이 아니잖아 음. 여덟 가지는 이거 빼고 그렇게는 삼재 풍액이로 변하는 거야 자 풍액에는 우리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다 그제 하나는 운명적으로 오는 타고난 운명적으로 오는 게고 하나는 인연으로 오는 게 있다 그랬다 그제 그렇게 이것이 우리는 삼재가 인간에게 오는 것이 우리는 삼재가 풍이라는 게다. 다 그래서 우리는 천풍, 지풍, 인풍인데 여기서 사람으로 오는 것은 어떻게? 천년풍, 지액풍, 인현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풍, 지풍, 인풍이 뭔지 알아야 돼, 그치? 요능이 꼬약한 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풀까? 아무것도 풀 방법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천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런 삼원, 삼원조화론이 되 있지? 우리는 항상 삼원조화론이다. 세 가지가 있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천지 조화론이랬잖아. 그래서 하나는 천이요, 하나는 지요, 하나는 인이다. 이런 거죠요 자, 천이 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자, 운명과 혈족과 가족과 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지는 어떻게? 터와 어? 지식과, 어? 잘못과, 우리는 실수와, 이런 것들로 인연되는 거죠 인연을 얻고, 인연의 법칙에서 인연이다. 그럼 무슨 인연? 이거는 사람이다, 사람, 그지 내가 그리는 사람. 여기서는 우리는 가족은, 가족은 이 천에 속하는 것이고, 이거는 외부 관련된 사람이다 자기 혈족이 아닌, 혈족을 제외한 인연들. <웃음> 그러면 천년이 나중에 천년은 어떻게? 혈족 인연들이다. 그렇기 부모, 형제, 가족. 우리는 혈족이라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혈족이 있다고 했지, 그지? 그 위에 우리는 가족과 이런 게 관련돼 있지. 이걸 나중에 상세하게 좀더 해야 되나? 자, 이것은 천년은 우리는 어떻게 가족 문제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 부모, 부부, 어, 어, 자식, 어, 기타, 혈족 이런 거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음. 자, 지혜풍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음, 이거도 나중 지풍에도 우리는 세 가지군요. 이거는 귀신이다 귀신, 그제? 귀신에도 우리는 이런 큰세 가지가 있어요. 조상신 이거 터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인는 찾기, 신, 이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상, 신, 우리는 터, 신, 우리는 잡, 신, 이거는 인간, 신, 구천세계는 우 구천세계 떠도는 것이 우리는 뭐 올바른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운과 관련돼 있는 거 이런 것이 우리는 지신이고 이것이 우리는 잡신 인간신이다. 그래서 종교를 잘못 믿다든가 귀신을 달고 왔다든가 어디 가갖고 우리는 살을 맞았다든가 이런 것이다 이 말이. 이것이 이제 귀신이야. 그럼 누구말는 어디 가면 뭐 성령이래 갖고 뭐 성령이 하느님이 줄 아,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차 열차 타려고 때이렇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더라. 성령은 귀신이지 하느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은 무슨 하느님이고 그런데 그런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지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대부분 다 그치? <웃음> 귀신들이 갖고 허죽거리는 사람들이지 뭐. 올바른, 우리 올바른 목사들이 뭐 귀신들이 갖고 허죽거리더나? 아니잖아. 그런거 처음부터 귀신 붙이갖고 뭐 허죽거리고 있는기뭐 지정신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는 크게 나누면 조상신과 그 터와 관련되어 있는 시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구천세계를 모르면 내가 인연이 되는 귀신이다 차에 마치 죽었다 물에 빠지 죽었다 산에 갖고날아다기던자 이런 평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 직장 어떻게 내 친구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얽히게 되는거다. 그치? 자, 이것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는 삼자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여기에 있는 우린 혈족 a 라는 사람이 이런 귀신에 들려갖고 사람만 가고한개 둘러갖고 나를 쫄딱 망하게 했다 이런 게도 있죠 그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막 이런 사람이 얽히갖고 어떻게 해? 야 옛날에 그 망한 사람들 많지? 다단계 가가지고 언니나 동생아 뭐이돈 갖다 놓으면 이거만큼번 내가 갖고 전부 다사돈팔돈끼돈다 갖다 주갖고 <웃음> 고려당 망했잖아 그제 응? 그래갖고 홀당다 망한거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삼재라는거 삼재 그래서 우리 한 개만 한번 해보자 아니 형님만 해갖고 돈좀빌리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뭐 친구가 오갖고 내돈좀 빌려주라 하면 이런거 하겠지 그지 빌리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것과 연계돼갖고 여기 귀신이 들리갖고뭐어거지를 오기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지 뭐이 세계가 동시에 오고 뭐 우리 왈절 다 많이 보잖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얽히고슬키고 해갖고 완전 히졸다 많이 부는 거야. 그럼못 너무 뭐가 푸는 거예요, 그제. 그러면 나라가 삼재팔란이 되면 이런 것이 동시에 오는 거야. 이. 그럼 이렇게 봐감염이 들어갖고 요새는 좀늦지만은 옛날에 어떻게 해? 천재 하늘에 어떻게 해? 누구 말대로나 지진이 흔들부터 해제보다 누구만 방사선이 터지갖고 시전이막다 죽이부터 해서 그제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 시스템도 완전히 다 무너지겠지, 뭐. 그러면 그뭐 방사선 통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원자 폭탄이 한개 터졌다 하자. 서울에 거기면 다무게제프잖아그럼그 사람들 그 가만히 있겠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치? 이분이 그, 좀 옛날에 그, 뭐, 미국에 그, 그 원자탄 두개 맞고, 항고한거 아이가? 그지 다풀수 아, 전다 풀죠. 이건 학문이라는 것은 전 세계 다 풀어야 되잖아. 누구말따나, 근데 국회의원, 지금 선거 다 돼가게 되면, 와, 국회의원 사도 나라놓고 지가 될 거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갖고 못 되겠노? 지 운만 갖고 될게 아니다, 이말이야 그거는. 그치? 자, 예를 들면, 선거, 요새 국회의원 선거 하게 되면, 와, 점재들, 우리 그거 봐준다고 요새 뭐, 또, 장난인 사람 많다잉. 자기는 어떻게, 지가, 지가 천이라고 하면 지 혼자 있는 거야 이? 거기에만 여기는 어떻게. 여기 사회, 이거, 이거, 유권자들이 있겠지. 유권자들이. 그리고 여기에 도와주는 운동원들도 있겠지. 이게 삼박자가 합쳐져야 최고 생기 걸리겠지. 뭐 지운 좋다갖고 대통령 되고 지운 좋다고 국회원 되고 그거 자주 봐주는 거그거 웃기는 이야기야 운의 흐름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주기에 하, 어떻게 됐다고 하고 이런 아까 제가 풍운 주기가 어떻게 됐으니 이런 사람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내운또 뒤따르기에 그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구 말 때는 경상도 갖고 뭐,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되겠나, 이게. 그쵸? 아, 대구 와갖고 뭐, 지 국민의당이 뭐 되겠나? 그 나라, 그럼 지, 우, 사주 갖고 그거 풀어? 아이고, 웃기는 이야기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쵸? 그렇게 우리 그 뭐, 사주 받을 수 있는 미친 사람들이야. 이거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거 갖고 무슨 판단 말이고. 그걸 처음부터 속아먹는거지 그것도 보러 가는 또 우리 국회원 하,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빠져갖고 그러니 할때 좋은 일이라말 하고 그동안에 그제 선거 때만 나타나지 말고 철쇄되지 말고 미리미리 부터 막뭐 4년 전부터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가야지 운에 딱 맞춰갖고 운이 좋을 때 저것도 해야지 운신 바닥에 치는데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있겠나? 지 돈만 빼물라 하는 그 사람들이 몇개더 있겠나? 그래갖고 선거 몇번 가면 다털리고 뭐, 다뭐 이? 누구 말때 옛날에 그 국회의원 보니까, 응? 저 산에 가갖고, 뭐, 원두막 한개 지나놓고 거기서 뭐, 있더라, 그지 국회의원은 뭐, 함도 가지도 않았는데, 연금이나 줄래? 자꾸 만나, 웃기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것이 우리는 삼자라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시집에 무엇이,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벌 것이다. 그 중요한 거 아니겠나? 그럼 내가 이사를 가야 되고, 퇴기를 해야 되고, 바람이 불으면 얼마나 가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다? 운은, 운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 운이 있는 속에서, 운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될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오면 이렇게 올라간다 해갖고 좋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은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가는 길이 잘못돼서 안 오고 바람이 불어서누구말다나 그지 나는 체스를 운도 좋고 체스를 다으면서도안 되는 게 많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도 내마음에안안 안 되는데 많잖아 그것이 우리는 이 풍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풍을 풀면요 막 나라고 뭐고 흔해 손바닥 같이 들어있다 내나에 슬쩍 내가 풀고 있다가 삭취하고 다 왜? 그거 갖고 또 사람들이 장난칠까 싶어 다른 거는 평가 안하고 그거 갖고 막 풀면 안 되겠지 누구말든 나라 구분 하는데 대통령과 풀어갖고 되겠나? 대통령만 갖고 아되지뭐 대통령 그 밑에 지금 보스도 얼마나 많고 그지. 그 사회적 흐름도 많잖아 못 사는 나라에 가갖고, 경제가 힘든 나라에 가갖고, 대통령질 하려고 하면, 개통이잘 되겠나? 그제? 누구 말 때는 북한 가갖고, 어디가? 북한 가갖고, 민주주의 외치면, 점점 뭐 부다 뭐, 저쪽에 어디에 저쪽으로 가지면 뭐 되겠나? 그제? 그렇게 참, 우리가 사주 이런 것도 많이 개조해, 개선해야 돼. 이? 학문 적어도, 아니면 사고라 치는 거, 이거면 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빠져갖고, 한, 아, 누구 하나, 뭐, 점치는 거, 이거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점치는 거, 이거 한개 배워갖고, 점 한번 치묵고, 맞춰보려고. 그래갖고, 요새, 연초에도, 이제, 방송국에서 잘안 하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방송국마다, 뭐, 이제, 이 연초만 되면, 막 방송국마다, 뭐, 점쟁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엄만 역할책을 불러갖고, 그것이 대단한 프로라고, 이 요새는 뭐, 종족을 많이 갖췄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막 사그리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기어서 그 시대에 어느 면을 위력을발휘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공부 심해야 되겠지. 공부 안해놔놓고뭐 나는 뭐 나중에 빼줬 뺐다 해서고 그렇게 슬퍼지도 말고 아니. 지금씩 <웃음> 웃는다. 공부 제대로 그거 뭐 빼지지 않고 뭐 나는 뭐 어떻게 안부르준다 이런 소리 접 접을 하지 말고 아니.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 해도 될 동말동이다. 누구 별 때는 대리점수다 해갖고 뭐안 하는데 무슨 대리점이고 그지? 근데 한번 해봤잖아. 씨, 홈페이지 주갖고 뭐좀 해봐라 캔데 뭐, 그래갖고 무슨 홈페이지 하노? 아이, 그지. 그렇게 그때는 안 하고 이제 가리늑하고 와서 후회하고, 그지? 내가 은, 어떻게 진행돼 간다고 다몇달 전부터, 몇년 전부터 이야기 다 해놨어. 키오스크도내 카페 가봐, 뭐. 3년 전에 이야기 해놨어. 지금 딱3년째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3년 단위로 지금 진행돼 가는 거야. 내가 거의 미리 이야기 다해놨은 거야. 난좀 봐봐, 이거 하게 되면 2단계 가고 2단계 이거 한게 가고 이것이 돼 있으면 나중에 떼돈 벌 거라고 이야기 다 했잖아. 그것도 안 하고 뭐 앉아서 이제 물 수는 없다.